그냥 진짜 짊어지고 왔어. 아, 정말? 진짜 짊어지고 왔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시급해 맞아. 맞아. <웃음> 아, 말로 했잖아요. 말로 했잖아요. <웃음> <웃음> 그거 할라. 그거 해보려고 했었어. 시간이 좀 되면은 시급한 일, 덜 중요한 일, 그칸 네. 칸나눠서 아, 하는 거. 만드는 거. 음. 그봐요 숫자를 해보게. <웃음> 그런 게 있어요. 칸이 있어. 아, 그냥 그냥 그려서 하는 거죠. 칸을? <웃음> 그냥 칸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는 시급한 일, 덜 시급한 일. 그니까 급한 일이죠.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아. 해서 다섯 분명 나오는 거예요. 다섯 분명 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덜 시급하고 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현재로서 올해 두달 남은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음. 올해 안에를 해도 일단 나는 올해 안에 여기 들어가는 게 없어서 너무 슬펐어 아 진짜요? 네. 중요한 고 바쁜 일밖에 없으시고? 다이세 다 칸에 꽉 차있지 아, 여기 없는 진짜? 거야 궁금했어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힘드실 것 어. 같으니까 숙제로 드릴게요 <웃음> 저는 원래 숙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가요숙제를 해보게 대충 말해보면 안돼요? 해봐 A암 해봐 A암? 근데 어. 쓰기 좀 그렇고 <웃음> 저는 시급하지만 덜 시급한데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 이거 원래 올해 초에 세웠던 목표인데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아 악기를 시작하려고 을 해요 어떤 거요? 그래서 집에 기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기타가 제가 대학교 초때 그냥 어느날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기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그냥 그날 집 가는 게 낙원산가 해서 기타 아무거나 샀어요. 멋있어. 그냥 진짜 아무나 샀어요. 그냥 아무 진짜 아무 진짜 가게에 진짜 들어가서 아무 응. 가게에 들어가서 저 기타 살려 그러는데 뭐 보시고 싶냐고 아니야 저 기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진짜 짊어지고 왔어. 아, 정말? 진짜 짊어지고 와서 그고한 육칠 년씩 했는 거요 제발 제발 이걸 버리든가 팔든가 해라 내가 지금 한 3, 4년째 아니야 엄마나 기타 시작할 거야 이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번에 이제 그걸 보다가 아 쟤를 내가 그래도 내가 주어지고서으니까 내가 책임을 줘야지 싶어서 어차피 악기도 하나쯤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악기를 배워보려고 그게 음. 내, 지금 연말 목표예요 기타 학원 등록해서 시작하기 이건 올해 일은 아니지만 서른 되기 전에 정장 맞춰 보고 싶어서 정장 맞춘거 약간 로망 로망이었어 나 로망이잖아 나도 스물일곱 여덟 그때 여자 정장 맞아 맞아 맞아 그러나한테 그러니까 맞는 음, 약간 음. 정장 같은 거 갖고 가져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약간 포멀한 자리 갈때 입을 만한 옷은 많죠 회사를 또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런 걸 모으게 되더라고요 어. 그치 나도 그래서 치마 같은 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정장과 정장 스타일의 치마 음. 정장은 아니고 음, 음. 근데 어 약간 투피스 세트로 갖고 맞아. 싶은 거죠. 마이까지.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바지 하나. 맞아. 바지 정장 하나. 어, 좀 그렇게 음, 갖고 싶었어요. 고급스러운 걸좀 갖고 싶더라고. 어. 그렇게 터 블랙 같... 컬러 말고 다른 컬러로. 나나약나 어, 나, <웃음> 스트라이프 네이비 말고 어? 그래. 약간 버언니랑 <웃음> <범인이랑> 스트라이프 <웃음> 맞거든요. 그런 거 약간 로망 <웃음> 있어서. 나도 그 생각 많이 했는데 완전 요새 입고 있었어요. 아, 어. 그죠. 근데 그 약간 로망 같은 게 서른 되기 전에 대한 그러면... 로망이 있어서. 맞아 맞아. 그거가 올해는 사실 안할것 같은데 내년 목표 중에 하나예요. 시급하고 응. 중요한 일은 많죠. 스펙 스아 뭐가 뭐가. 정장하고 뭐 그런 거? 어. 음, 악기. 악기 배우기? 정장은 뭐야? 나 서른 살 전에 정장 맞춰보는 거로망이었고우고 아 뭔지 알지? 우와! 멋있다! 정장 맞춘.. 음. 올해는, 힘, 올해는 너무 끝머리가 힘들지 않을까? <웃음> 내년에 뭔가 내년 목표야 응. 아직 서른 전이니까 맞아 내년 목표야 뭔가 서른은 응. 정장 갖고 맞이하면 재밌을 것 같아 난 서른 살 되면 해봐야겠다 아 진짜 잊고 있었어 나도 예전에 그쵸? 한참 막 생각을 해서 알아보고 이랬다가 맞아. 완전 잊고 있었어 맞춤 정장 막고 응. 로망 같은 거 있잖아 <웃음> 시급하고 저... 중요한데 부자 부자대. 부자대. <웃음> 진짜 진짜 정부. 시급해 맞아, 맞아 진짜 시급해 나 진짜 유튜브 대성하기 아, 부자 진짜 부급해중요하고 시급해 부자 실버 버튼 받아보기버 <웃음> <실버> 버튼 저요 <웃음> <웃음> <자요. 웃음> 언어 공부인데 진짜 영어도 영어지만 맞아 어 나도 중국어 <웃음> 하다가 유튜브 때문에 사실 엉망 대출, 대출, 댓글. 아, 아, A야가 숙제로. 아, 말로 했잖아요. 말로 문제로. 했잖아요. <웃음> 안돼, 이두 가지 빠져 있잖아. 어떤 거야? <웃음> 당하지 않았다고 네칸 중에 두 개밖에 안 했다고. 어. <웃음> 시급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는데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 저, 저 시급한 순간 이미 중요, 중요한. 일 어, 중요한 일은. 왜냐면 저희는 이들 접촉하기 때문에. 어, <웃음> 밀어서, 나에게 밀어줬다음 <웃음> 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웃음> 미루고 미뤘다가 처소하기 어. 때문이에요. 음. 세상에 이럴 수가. 어쨌든 숙제 잘 받았어. MBTI 검사해 봤어? 요 어, 나 그거 했는데 까먹었어아 다시. 어. 뭐야? 아이디어 아이